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05회 월요일 방송 대분류 특이 패턴입니다. 1005회 유튜브 방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제 일요일날, 복귀, 천사의 복귀 방송을 했고요. 오늘은 대분류 특이 패턴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1005회 대분류입니다. 어, 이번주도 세그룹으로 나누는데요.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필터 범위는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습니다. 어, 1그룹을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면 2월수와이웃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 2그룹은 3개 그룹으로 나누면 3중보, 2중보, 기타 이렇게 나눕니다. 음, 지난 회차에는 아, 여기 이 그룹에 3중복이 없었죠. 이번 주에는 3중복에도 어, 다섯 수 각각 다 다섯 수씩 이렇게 나눠졌네요. 음, 이번 주에도 2중복과3중복요 합치면은 아, 여기는 필출일 겁니다. 아, 여기 널 수, 럴스? 저여기필출일 아, 거예요. 아, 우선 먼저 3중복 먼저 찾아보시고 없으면 2중복또 아, 기타 이렇게 순서대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그룹은 다시 3개 그룹으로 나누면요.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기타에서 출을 했죠. 3중복, 3, 3그룹이요. 어, 지금 여기 3그룹에서는 이번주는 이 3중복이 출할 가능성이 여기 있어요. 어, 임박해졌습니다. 출할 시기가 임박해졌어요. 현재 3연결 중이기 때문에 3중복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2중복, 기타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필터 범위는 0에서 4예요 3중복이 출했다 해서 이 기타가 전멸 하거나 그런건 아니고 대상수는 1그룹이나 2그룹보다 3그룹이 대상수는 적어도 여기도 많이 나오면 4수까지 나오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음... 대분류는 뭐 거의 오류가 없죠. 1년에 한, 한두 번 날까 말까 할 정도니까요. 이 필터 범위는 거의 어, 다 지켜질 겁니다. 자, 다음은 특이 패턴입니다. 어, 지난주에 흐름을 이어왔죠. 그래서, 어, 세수였죠. 세수. 어, 이번주에도 또 살펴봐야 되겠어요. 지난주에 흐름을 이어왔어요. 어, 여기는 퐁당퐁당 파연속 퐁당 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출루를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대상수가 여기는 세 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번 주에 멸을해서 이제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어요. 대상수가 세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8연속을 오고 있는 거거든요. 4개, 대상수가 네 개일 때 많이 가면 1 3 연속까지 가는데요. 대상수가 세수입니다. 자, 이거하고, 어, 같은 흐름으로 가는 건데요. 어, 여기는, 어, 대상수가 둘, 넷, 여섯, 여덟 수입니다. 어, 여기는, 어, 역시, 풍당풍당 8연속 올라오는 거죠. 어, 이 그룹에서는 지난주에 7이 출을 해서 7을 빼고 보는 겁니다. 여기는, 어, 이 왼쪽 거는 이번주에 흐름을, 어, 흐름, 아,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지만은, 어, 오른쪽은 대상수가 8순화 되니까 여기는 어, 흐름을 이어갈 겁니다. 이번주에 출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물론 이것도 또 이번주에, 어, 어, 뭐냐면, 전멸을 해서, 전멸을 해서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으니까 꼭핀출이라는건 아닌데, 어, 이별랑깨 카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여기 8순화 되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출을 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을 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선 먼저 이 세수 먼저 찾아보시고 없으면은 그 세수를 제외한 아, 나머지 다섯수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특이 패턴 두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어, 이제 지난주에, 지난 1차에 어, 상황이 종료돼서 어, 이제 유사한 패턴으로 또 하나 가져는 유사한 그룹으로 또 하나 가져어 나왔어요. 여기는 대상수가 다섯 수입니다. 26, 32, 35, 37, 42 이런데 여기는 퐁당퐁당에서 지난주에 출을 해서 이제 흐름을 이어 온 거예요. 이번 주에는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출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여긴 대상수가 다섯 수죠. 다섯 수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출을 해서 어,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어요. 어, 보통 다섯 수나 여섯 수는, 어, 이 8연속 올라온 거가 많이 올라온 겁니다. 어, 네 수일 때, 어, 13연속까지 간다했죠한수더 그 많은 건데도, 어, 상당히 영향을 줘요. 그래서, 어, 이번 주에, 우 어, 여기가, 어, 전멸을 해서, 어, 흐름을 이어갈지, 아니면 한수 추를 해서, 어, 상황이 종료될지, 판단은, 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이다 대상수가 다섯 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해서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좋은 수가 있으면 버리지 말고 가져 가셔야 됩니다. 아, 이번 주에 멸을 하면 이제 흐름을 이어가는 거죠. 전멸 아, 전멸 가능한지도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 월요일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어 필출 삼수클럽 자료도 참고를 하시고요. 어 필출 삼수클럽에 들어가시려면은 어, 화면 아래 바로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화면 아래 바로 여기 있죠. 필출 삼수클럽 바로 가기 아, 여기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